자 이번 시간에 강제할 기술은 풀트율이라는 기술이에요 일단 풀트율은하프트일때 언급이 됐었죠 하프트 이렇게 되는 기술 때뭐하프트율의 하프가 2분의 1 반으로 쪼갠다는 뜻인데 어떤 기술을 쪼갠 기술이냐면 풀트율을 쪼갰다 했어요 맞아요 그풀트율이라는 기술을 강제해보도록 할 거예요 뭐 어, 알고보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약 천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뭐 현재까지 나온 기술 중에서는 나름 복잡하다고 할수 있으니까요 자아튼 근데 이 기술은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올 기술, 고급 기술들은 풀트위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많기 때문이죠 뭐 트윌링 기술들은 대부분 다풀트위를 들어가고요 뭐 키스굿바라든지 샘사라라든지 뭐 시저링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다 들어가고요 필수리익셔야 돼요 그리고 또뭐힐릭싱에도 가끔 들어가요 뭐 더블릭스에도 들어가고요 트리플릭스도 들어가나 아무튼 그래요 뭐뭐 뭐 많이 쓰인다는 점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아무튼 강제를 체크해도록 할게요. 어, 서론이 좀 길었네요. 1분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를 달리고 있어요. 자 음흠. 아무튼 강제를 체크해도록 하죠. 일단 세이프 앤드레즌 베이직 그룹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잡아줘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처, 초반에는 하프트위러랑 똑같아요. 호라이즌 탈을 한 다음에 중지를 빼시고 내려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림과 동시에 내리기 어 일단 손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자 이게 엄지예요. 검지고 이게 중지고 약지고 세, 소지예요. 어 이게 발리 손을 계속 돌리는 걸 강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 이게 뭐어 약간 헷갈릴 때가 많아서 좀 알려드린 겁니다. 자 다시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예요. 어자 아무튼 여기에서 왔죠. 그러면 중지로 밀어줘요. 그럼 내려갔죠? 자, 여기서 약지를 이렇게 대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세이프 핸들에 세 손가락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검지는 빠져주세요. 그러면 지금 뭐가 중지랑 약지로만 잡고 있어요. 자, 그 상태로 올려요. 자, 올렸죠? 그 다음, 다시 내려요. 다시 내린 다음, 검지를 다시 대줘요. 그리고 약지는 빠지시고, 올려줘요. 올렸죠? 그리고 이번엔 중지가 빠질 거예요 검지랑 엄지랑 잡고 올려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펼치는 거예요아자 다시 이상하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자 다시 다시 알려 드릴게요 일단 호라이즌 타라고중지를 빼신 다음 내려요 중지로 내려요 그 다음 아이쿠 자 그리고 여기에 약지를 대주세요. 그래서 세손가락 이렇게 세이프 핸들을 쥐게 한 다음 그와 동시에 건지를 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내리고 이렇게가 아니에요. 이렇게가 아니라 제가 아까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바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알겠죠? 주의할 점이 이게 아니라는 거. 바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약지로 약지 있죠 이게 약, 약지로 다시 내려줘요 내려준 과 동시에 검지를 여기다가 주신 다음 약지는 빠지세요 그리고 올리주, 올려주신 다음 검지랑 엄지랑 잡고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한 다음에 관제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레된탈중지를 빼시고 중지를내리친 다음 약지랑 검지 위치를 바꿔주신 다음에 동시에 올려줘요 중지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요 약지를 늦으시면서 내려요 그리고 검지를 여기다 두신 다음 올리고 검지랑 엄지랑 잡고 올려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걸로 풀칠 강전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맞춰볼게요